어느 장례식장에 온 우정 사실 죽은 수연하고는 옛견인 관계였었습니다 네가 너무 예뻐서 눈을 못 감겠어 앨콩, 앨콩, 앨콩, 앨콩, 앨콩, 콩콩달콩한 수연과 우정. 항상 향기가 났다. 그 향기를 좋아한 게 먼저인지 너를 좋아한 게 먼저인지 이젠 알 수도 없다 생일 축하해. 야, 나도 만만 좀 보자. 그거 먹고 맛이나 나니? 때마침 우정의 남자친구가 교실까지 찾아오고. 오늘 교실 맛 없더라. 간다. 이 일로 아니... 두 사람은 싸우게 됩니다. 애들이 계속 남자 소개해준다 그러는데 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미안해. 나는 그냥 우리 지키려고. 이게 어떻게 우리를 지키는 건데? 네가 이기적인 거지. 수연에 비해 우정은 남들을 의식하네요. 괜찮아? 친구들과 자리를 하고. 이런 애도 연애를 하는데 참야 우정아 너왜 모쏠 탈출했다며? 축하해 야 탈출한 지가 언젠데? 그리고 완전 괜찮아 그래? 근데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수연이 남자친구는 없었지? 없지 여친이면 물어까야 응? <웃음> 괜찮아? 그리고 한 친구가 수연이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야 근데 여친이 뭔 소리야? 대학 가서 좀막 나갔대. 술김에 여자 좋아한다고도 말해. 한우 넌뭐 아는 거 없어? 없어. 나 화장실 좀. 이때 자고 있던 친구가 일어나 한마디 합니다. 너네 여기 왜 왔냐? 수연이, 잘 보내줘야 할거 아니야. 가. 가서 진짜냐고 물어봐. 그리고 일을 듣고 있던 수연의 어머니는 뭘 물어? 우리 우리 수연이 친구들 아니니? 우리 수연이 우리 수연이 이제 너희들처럼 우리 수연이 살아계신 하나님 자녀로 잘못된 행동한 적 없어. 제가 아는 수연이는 잘못된 행동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수연과의 관계를 말을 해버리는 우정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를 숨기고 불안해했는데 수연이는 그런 저마저 사랑해줬어요. 걱정할 시간에 수연이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놓아버린 거 용서해달라고 온 거예요. 결국 장례식장을 나오는 우정. 우정아, 갑자기 어디가? <웃음>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수연과의 추억은 우정에게는 꿈같은 시간이었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까지 알게 된 우정입니다 너또 한쪽만 꽉 당겼지? 그러니까 자꾸 풀리잖아. 넌나 없으면 어떡할래? No. <laughs> <laughs>